안녕하세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나름 잘나가는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은 퇴직한 사람입니다. 와이프와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족의 가장 60대 남성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는 그 행복이 평생 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째까지 놓고 나서 돌연 시작된 아내의 의심으로부터 부부관계가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입니다. 둘째를 놓고 나서부터 스킨십을 일체하지 않았고 굉장히 거부가 심했죠. 당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유라도 말해줬었더라면 덜 답답했을까요. 허나 짐승 보듯이 하는 눈빛과 변태라고 하는 아내의 말 때문에 무엇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제 이메일과 휴대폰을 감시하면서 살았었죠. 결혼 10년 차쯤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다 소위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에게 술김에 연락처를 줬나 봅니다. 그리고 밤늦게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때 아내가 받아버렸고 아무 일도 없었던 10년간의 의심은 그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쓰레기가 되어도 처참해졌었습니다. 확신이 된 그날부터 저는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 좀 받아보자며 말을 했고 상담 중 대료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역할이 소홀하다 보니 아내의 의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집안의 내조를 더 기울이라고 하더군요. 결혼생활 30년 동안 아침밥 한번못 먹어본 것이 제가 내조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라며 그렇다 하여 맞벌이가 아닌 외버리로서 삶을 살아온 것이 잘못이라뇨 이제는 제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더군요. 그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무얼 의지하며 살수 있을까요. 아이들이야 엄마 편 아빠 편 모두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쪽 입장의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제가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 회사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월급만큼 아니 그보다 더 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더 풍요로운 삶에 날 너그럽게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본래 저도 하는 사람 중한 명이었고 나름 재미 좀 보던 사람이었죠. 유일하게 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시장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왠지 더 전문적으로 하면 잘될것 같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이나 아이들 결혼할 때보탬이될 자금은 계속 모아두고 있었지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더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 컸고 나름 모아둔 돈도 꽤나 있었으니 이제는 전업투자자의 길로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3천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목소리가 살짝 커지며 약간은 달라진 내 스스로를 느끼게 되더군요. 매월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다가 매일 돈을 벌게 되니 지출하는 금액도 커지게 되고 말이죠. 나이 먹고 그럴 수 있나 싶지만 돈이 사람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적 욕구보다 더큰 쾌락이었습니다.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은 이른 날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날이 더 많았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믿고 있던 종목에 제일 큰 금액을 넣어두었는데 조금씩 하락세로 가더니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내려가 버리더군요. 처음 겪는 이런 상황에 멘탈이 흔들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급한대로 다른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할수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건데 큰 금액이 떨어지니 순간 판단력이 흩어져 그 이후로 계속 잃게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가족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죠. 다른 통장으로 딸 결혼자금 주려고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은 있었습니다. 딸이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모아둔 돈이 그리 크지는 않았고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고이 모아뒀던 자금은 따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고 제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잃은 돈이 크니 돈이 더 필요했고 제 노부 자금으로 남겨둔 7천만 원을 더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죠. 잃은 돈만 다시 벌어놓고 7천만 원은 그대로 넣어두면 되지 라는 무지한 생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번 끝이었으면 다시는 했으면 안 되는데 왜 다시 시작했을까요? 점점 모습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진짜 주식이 아닌 도박처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혼자 돈 번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생각했던 와이프도 점점 제가 이상해져가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이길래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 거냐고 물었고 아이들도 이럴 거면 주식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총 1억을 시원하게 잃고 삶의 의욕도 잃게 되었죠. 저뿐만 아니라 옆에 지켜보던 와이프와 아들 결혼을 앞둔 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미 주식에 중독된 저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진 돈이 없었던 저는 딸 결혼자금까지 눈을 돌리게 되었고 와이프 몰래 5천만 원을 떼내오게 되었습니다. 잘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날아가는게 주식시장인데 저라고 별수 있었겠나요? 그만하겠다는 정신이 들지 않았던 걸 보면 1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반쯤은 미쳐있어서 인식이 안 되어 있던 걸까요? 그 정신으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5천만 원이 더 부풀어 큰 금액이 되어 있을까요? 딸 결혼자금까지 손을 댄 저를 알게 된 와이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금 제정신이냐며 결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하는 거냐며 난리가 났고 아들과 딸의 원망까지 모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집을 보냈고 저는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혼을 진행 중이며 고시원에서 지낸 지 2주일째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젯밤에도 찾아와 엄마에게 먼저 사과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 60세가 넘어가고 이제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너져 내린 삶의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분들 또 동년배 동지들이나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제게 삶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